해악,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녀석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해악적이라는 수식어인데요. 오늘 살펴볼 우리의 문화재는 국보 김면청동로입니다이 녀석은 높이 13cm, 입지름 14.5cm의 크기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표면의 청동록을 제거하지 않아 나타나는 청록색의 빛깔이 오히려 더 진귀하게 어울리는 귀면 청동 로는 손모양의 몸체를 세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정면에 입을 벌리고서 마주하고 있는 도깨비 얼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몸체의 제일 윗부분인 입구 부분은 산 모양처럼 세개의 모서리가 있어 굴곡진 모습입니다. 몸체의 양측면에는 각각 두개의 고리가 달려있어 장식품이나 끈 또는 고리 같은 것을 달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려하고 잘록한 모습의 외형으로 몸체의 윗부분에는 기학적인 문양과 도깨비와 얼굴을 표현한 도철문으로 장식을 하였는데 정면에는 무섭다기보다는 해학적인 모습의 도깨비가 입을 벌리고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귀면 청동로로 조리한 약탕 같은 것에 도깨비의 기운이 담겨 빨리 환자의 몸에 생긴 나쁜 기운과 병을 떨쳐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깨비에 뚫려있는 입을 통해서 귀면청동로의 내부와 외부는 통해 있습니다. 불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는 바람구멍의 역할로 보입니다. 저 잘록한 부분을 경계로 받침판 같은 것을 놓고 그 아래에는 불을 피우고 그 윗부분엔 차를 마실 물을 끓이거나 약탕 같은 것을 달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리에는 짐승인지 도깨비인지 그 사이 어디쯤엔가 있는 듯한 얼굴을 조각해놓아 외관을 한층 더 격조 높게 꾸며 놓았습니다. 화로는 숯불을 담아 불씨를 보존하는 기물을 일컫는데 주로 난방의 기능과 액체를 데우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용총 벽화를 통해서 삼국시대에는 화로가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풍로는 화로의 종류 중 하나로 아래에 바람구멍을 내어 불이 더잘 붙도록 한 것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풍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귀면 청동로 역시 도깨 위에 잎 부분이 뚫려 있고 몸체 부분이 높아서 청동로 안에 액체를 담은 용기를 넣고 이를 데우는 풍로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풍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예가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더욱 그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귀한 가치를 인정받아 1972년 6월 24일 이 귀면청동로는 국보 제 145호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 당시 소유자는 국가가 아니고 개인 소유였는데요.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우리나라 해운 조선업계의 선구자였던 남궁련 선생님의 수집품이었습니다. 귀면청동로의 수집 경로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별세하신 후 유족들에 의해 국보 귀면청동로 등 256건의 문화재를 기증하여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258건의 문화재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 수집과 수집한 문화재들의 기증을 결정해주신 남궁련 선생님과 그의 가족분들의 숭고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려시대에 누군가의 집에서 나쁜 기운을 맞고 방안에 온기를 전하던 이 녀석.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실 한켠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머금고 조용히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겪고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하루입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